살다 보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인연이 안 맺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짝사랑 상대와 같은 학교로 다니려고 반수를 했는데 막상 입학하니 상대가 군입대했거나 서로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각자 처한 상황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애틋아련하게 떠나보는 경우는 절대 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. 분명히 몇년 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생깁니다.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과거에 비해 좀더 발전된 모습입니다. 외모, 지식, 커리어 등등 다시 만났을 때 ISTJ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습니다. 만약 과거에 비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ISTJ는 제외를 해도 연애를 할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난 만큼 좀더 성숙한 모습을 어필한다면 ISTJ에게 호감을 살수 있습니다. o n 도시 청하주시 i Chang Hajusi Yasagem s h a b Nada d u c d c U n g s n g Yul t o n g h ISTJ YUI Hon In Shin Goh i 1 Hab n ISTJ World Membership A g h a i Hashi m s c r e t U n g s n g Bon i n d u a s Vlog ASMR Dung Total Negative Benefit Yul Nul 드하 l s u t s u Nada U Chuk s